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저 요가원에 원내스 요가원에 있는데요 어 지금 뒤에 이렇게 배경을 그동안 영상 보신 분들은 조금 색깔이 혹시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오늘 페인팅 작업을 제가 새로 했어요 그동안에 여기 뒤가 약간 빈티지 스타일로 해서 투톤이라서 좀 어떨 때는 배경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좀 별로 마음에안든 적도 있고 그래서 네, 연휴에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네, 베이지 톤으로 지금 다시 화이트 베이지로 셀프로 지금 다 페인팅 했거든요. 근데 하루 종일 지금 새벽부터 했어요. 7시에 나와서 지금 음, 다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그러니까요. 여기 뒤에 문도 예쁘죠? 네. 이제 저녁 때가 거의 다 됐네요. 네.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위에 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두가지 톤으로 되어있는데 아래쪽이 너무 빈티지 스타일이라서 좀 새로 바꿔봤어요 깔끔하게 자 이쪽도 그렇고요 네. 문도 다 칠하고 그랬거든요 네. <웃음> 자. 연휴 동안에 저는 아마 제가 할일 <웃음> 어, 여기도 더 예쁘게 됐죠? 어, 연휴 동안 저는 이제 요가원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일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